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연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정보로서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등의 건축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또는 설계 및 공사 시기와 적정 건축 기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집이나 상가주택을 지으시려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언제부터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땅을 가진 사람인 경우는 계절적으로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에 땅을 가진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짓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남들이 짓는 것들을 봐가면서 나중에 짓는 것이 좋은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언제부터 건축을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건물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해오면서 또 그동안 건물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느낀 건축시점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데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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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어떤 곳에 어떤 건물을 얼마의 예산으로 건축할 것인지 등 기획적인 사항에 대하여 확정을 하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이런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건축을 해보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람들에 따라서는 사정에 의해서 집이나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사항 즉 특히 어떤 건물을 지으려 하는데 공사비 등 비용과 착공 시기 등에 대해서 일을 진행해 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상담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정도 이런 문제 즉기획적인 사항들이 어느정도 정해지면 다음 단계에서 땅을 구하고 그 다음으로는 설계와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목소리> 이러한 경우에 두 번째로 기후나 계절적으로 좋은 착공 시기는 언제쯤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이러한 기획적인 사항들이 확정이 되었다면 시기적으로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은 물론 각자의 사정에 따라 정해져야 하겠지만 모든 사정이 허락이 된다면 기후적으로는 통상 구정이 지나는 2월 말에서 3월 초순경에 공사를 시작하든지 또는 장마가 끝나는 7월 중순경부터 시작하는 것이 공사에 영향을 주는 장마와 동절기를 피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이것은 전체적인 공사기간도 고려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상 4층 정도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상가주택인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는데 이런 정도 규모의 건물이라면 일반적으로 전체 순공사기간이 약 6-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기후로 볼때 공사를 언제 시작하든지 6-7월경의 장마기간과 12월에서 1월 동안에 동절기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도 이런 공사의 경우 골조공사가 2 내지 3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이두 기간 중에 공사를 시작을 한다면 기후적인 영향을 받는 골조공사는 장마와 동절기를 피할 수 있어서 좋다는 것이죠 즉 장마와 동절기 전에 골조공사를 마무리한 후 외부 창을 설치하고 미장이나 인테리어 등 실내에서 하는 공사 등을 할 수가 있어서 기후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세 번째로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후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도시 주변 환경과 인접 건물과 관계를 고려해서 착공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택지개발지구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지역, 학교, 단독주택단지, 상가주택단지 등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개발 초기에는 허, 벌판에 상가주택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경우 교통이나 학교, 생활시설 등 소위 도시 인프라시설과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해서 상가주택 등의 공사착공 시기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된 판교, 광교, 동탄, 고덕 등 신도시의 사례를 볼때 택지를 개발한 LH 등에서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정해지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즉 이때는 대부분 주변이 허허벌판이고 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막 갖춰지는 시기이지만 먼저 선점을 하는 것이 상가나 주택의 임대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토지 사용 가능 시기로부터 2년 내에 거의 대부분이 착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자금 등 사정이 허락되어야 하겠지만 나중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형태나 구조 등 다른 건물이 건축되는 상황을 봐감며 생각할 수도 있고 도시가 어느 정도 형성된 후 입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하겠지만 일층상가나 주택의 임대를 선점하지 못한다거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입주한 인접건물로부터 소음이나 교통 등의 민원으로 주말이나 아침 이른 시간에는 공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공사용 자재척취 장소의 부족으로 공사의 지장을 받게 되어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기획이나 외부창 설치에 대한 설계과정에서도 인접대지 건물과 관계에서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설계착수 시기와 적정한 설계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이와 같이 공사를 시작하려면 먼저 건축 설계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데 그러면 과연 설계는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고 적정한 설계 기간은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그럼 먼저 설계 착수 시점부터 생각해 보겠는데 대부분 많은 건축주들은 땅을 마련하고 공사를 곧 시작하려면 그때서야 설계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도 수없이 반복한 이야기로 대부분 땅을 사겠다는 것은 건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어떤 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는 부동산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로와 대지관계, 주차계획, 일조권, 또 신도시 같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경우에는 건축 한계선, 주차진출입 부러구간, 건축물의 용도, 가구수 제한 등 지구단의 지침 등 복잡한 건축 관련 법과 규정 등을 검토해 봐야 하고 또 이러한 규정을 적용했을 때그 땅에 어떤 건물이 어떻게 어떤 규모로 건축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비싼 땅을 잘못 사서 낭패한 사람들을 종종 봐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왕 설계를 할 것이고 설계를 하려면 건축사는 선정해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설계할 때만 건축사를 선정하려 하지 말고 땅을 살 때부터 미리 설계자를 활용하는 것, 즉 설계를 착수하는 시점은 땅을 살 때부터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적정한 설계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설계가 건축의 모든 것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해서 절대 서두르거나 긴급하게 설계하지 말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좋지만 일반적인 상가주택인 경우 순설계기간만으로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잡아야 하고 건축 허가기간도 보통 30일 내외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최소 4 내지 5개월 바람직하다면 6개월 이상 고려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공사 준비와 적정 공사 기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는데 공사 착수는 건축 허가가 완료되었다고 그냥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시공자를 먼저 선정해야 하는데 이는 물량산출 등건축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하는데 적어도 2주 정도 소요되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약한달 정도 소요되는 건축허가 기간 동안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고 건축허가가 나는 대로 감리자 선정과 감리 계약을 하여 착공신고를 한후 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공신고도 최근 거의 모든 공사가 종합건설 면허업체가 시공을 하게 되다 보니 이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서류가 대단히 복잡하고 착공신고 처리기한이 오래 걸린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특히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멸실신고와 철거감리 성면 처리에 관한 서류 등 철거에 따른 절차도 간단하지 않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적정한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설계와 마찬가지로 공사는 절대 서두르거나 성급하게 할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공사기간 등에 대해서도 설계와 마찬가지로 일부 업체 등에서는 설계와 건축허가를 신속히 처리해주고 공사도 빨리 해주겠다는 것 등을 마치 능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경우도 봤는데 이는 결코 능력도 또 자랑도 전혀 되지 않는 오히려 설계나 공사 품질을 떨어뜨리고 당연히 하자나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세상의 다른 모든 일과 같이 빨리빨리 서둘러서 좋은 일은 결코 없는 것처럼 특히 설계는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일로 여유를 갖고 하는 것이 설계자나 건축주에게도 좋고 공사도 하루에 해야 하는 양이 정해져 있으며 콘크리트나 미장 등 양생 기간도 소요되므로 빨리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설계와 공사를 그렇게 빨리 해주겠다고 해서 계약하는 설계 비용이나 공사 비용을 줄여 주는 것도 아니고 여유있게 한다고 해서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순공사 기간은 최소 6 내지 7개월을 고려해야 하고 또 사용 승인 기간도 특검 등 절차와 도로, 소방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으로 약한달 내외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설계 및 공사의 적정 착공 시기와 건축 기간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내집이나 상가주택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기후적으로 좋은 공사 착공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 세번째로 신도시 및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네번째로 설계착수시기와 적정 설계기간에 대해서 마지막 다섯번째로 공사준비와 적정공사기간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설계나 공사를 시작하고 적정한 기간 등에 대해서도 생각할 것이 많은 것같지요 물론 이러한 시작하는 시점이나 적정한 기간 등은 각자의 사정이나 계획 특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은 그 집으로 입주해야 하는 시기에 맞추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언제 새로이 건축한 집에 입주해야 하는지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로부터 역산해서 적정한 공사기간 설계기간을 고려하면 바로 언제 설계를 시작을 해야 하고 공사를 착공해야 하는지 시기가 결정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사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주택의 임대 시기는 신학기 등 학기가 시작하는 시기를 맞추는 것이 좋으며 또 상가나 주택의 임대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이나 생활이 아무래도 새해 봄에 더 활성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더 효율적인 건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한 것 같아도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많은 건축주들이 언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등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